강이 넓어 못 건너는데 오가는 물결마다 무나드는배 주님은 어딜 가고 쓸쓸한 배 다리 배가 발이 되었나 아니, 건너 경양공장 떠난 순이, 배 달이 건너 가면 보일 듯찾 기도, 잘 안개 속에아른버리는무대 a n 성냥꽁장성냥꽁장 우리의 희망은 배달이 배달이 잘 하나 문화를 예수